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제 19강입니다. 자, 우리 복습할 시간이죠. 어. 여러분들, 일단 노트 덮으시고, 우리 장코 치가 질문하시는 것에 소리 내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종속절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아, 요 부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아, 끝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아, 요까지 배웠고, 우리 이제 끝에서부터 복습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소리 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종속절에서 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혹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 우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배웠죠,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예. 자, that, 그죠? 어. 두 번째 의문사 접속사 여섯 가지. 세 번째는, 자, whether, 그죠? 어, 뭐 뭐인지 아닌지. 자, that 대시 음, 어, 명사절을 이끄는 저, 대표 접속사라고 그랬죠, 그죠? 자, as라는 게 있어요. 그죠? as가 부사절을 이끄는 대표 접속사로 이렇게 불립니다. 아. 자, 그러면 여러분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음. 자, I know that you are right. 자, 해석 한번 해봅시다. 해석. I know that you are right.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해석하는 원칙이 있다 그랬죠. 그죠? 주절의 주어 1번, 종속절의 주어 2번, 종속절의 나머지 3번, 주절의 나머지 4번. 그러니까, 자 나는 당신이 옳다고, 아, 옳다는 것을 알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I know that you are right. 나는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자또 해석해 봅시오 What I w a n say. 자 What I want to say is that you need to learn English. 자 해석해 봅시오 What I want to say is that you need to learn English.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자, 또 해석해 봅시다. I want that you finish it by next week. I want that you finish it by next week. 자, 해석 나는 당신이 그것을 다음 주까지 끝내기를 원해요. 자, 끝내기를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자, 또 해석해 봅시다. I heard that he became a professor. I heard that he became a professor. 자, 해석. 자, 나는 그가 교수님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죠. 예. 자 의문사 접속사 여섯 가지도 명사들이 그런 접속사인데 그렇죠. 예. 그 사실 대 자리에 이 의문사 접속사 여섯 가지가 그 대슬 대신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해석해 봅시다. I know who you met yesterday. I know who you met yesterday. 해석. 자, 나는 당신이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자, 과거니까. 그죠 알아요. 어. 해석해 보세요. I know who you are. 자, I know who you are. 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비동사는 이다죠. 그지 아, 알아요. 음. I don't know when he will arrive here. I don't know when he will arrive here. 자, 나는 그가 언제 여기에 도착할 것인지 몰라요. 자, 미래죠. 그죠? 언제 그가 도착할 것인지. 네. 자, 또 해석해 보세요. Can you tell me where you went yesterday? 자, can you tell me where you went yesterday? 자, 해석. 자, 당신 나에게. 사형식이죠. 당신 나에게. 당신이 어제 어디에 갔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자, me가 간접 목적이고 where가 이끄는 게 직접 목적절입니다. 그죠? 예. Can you tell me why you apply for that company? Can you tell me why you apply for that company? 자, 이것도 사형식이죠. 그죠? 예. 당신, 나에게 당신이 왜그 회사에 지원하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자, 지원 목적이 뭐냐? 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예. 자, 또 해석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자, 리스닝 연습이에요. 그죠? 일종의 동시통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일종의 동시통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고 자, 아, 요, 어, 해석, 자, 다음 주어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 만들기, 에. 자, 우리 명사절에 있는 접속사 앞에 주어 만들기 있었죠, 그죠? 에.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가 어떤 것이고 또그 주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의 부모님들은 선생님들, 선생님입니다. 자, 주어가 뭐죠? 또 영어로 어떻게 하죠? 자, 나의 부모님은 my parents죠, 그죠? my parents. 자, 또 주어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목표들 중에 하나는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구조가 보입니까? 자, 나의 목표들 중에 하나는 영어를 잘 말하는 것이다. 자, 주어가 뭐죠? 자, one of my goals. 그죠? 어, 나의 목표들 중에 하나는 이 주어져, 그죠? 어, 자, 말하는 것이다. 이러면 이다가 비동사겠죠, 그죠? 어, 말하는 것은 동명사겠죠, 그죠? to speak나 speaking English well.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어. 자, 많은 책을 읽는 것은 당신을 위해 좋아요. 자, 다, 많은 책을 읽는 것은 당신에게 좋습니다. 자, 주어가 뭐죠? 자, 많은 책을 읽는 것. 그죠? Reading many books. 자, reading many books가 주어입니다. 자, 또 주어 찾아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역사입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역사입니다. 주어가 뭐죠? 자, my favorite subject. 그죠? My favorite subject 자, is history.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해산물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자, 이게 주어겠죠. 그죠? 자, my most favorite food. 그죠? my most favorite food. 이게 주어입니다. 자, 또 주어 찾아보세요. 중국에서 가볼, 가볼 만한 가장 좋은 곳은 말리장성입니다. 자 중국에서 가볼만한 가장 좋은 곳은 만리장성입니다. 자, 주어가 뭐죠? 자, 주어를 잘 봐야 돼요, 그죠? 중국에서 가볼만한 가장 좋은 곳은 이게 주어예요. 그죠? 자 입니다가 서술어고 만리장성이 보호예요, 그죠? 네. 자, the best place to go in China. 자, 가볼만한. 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사용됐죠. 네. 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가족입니다. 자 주어가 뭐죠? 자 주어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주격조사 얻는 이가 붙죠, 그죠? 그러니까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y life 이게 주어입니다, 그죠? 자 is my family. 자 스스로 보호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들 중에 한 명은 나와 친해요. 자, 주어가 뭐죠? 자, 그들 중에 한 명, 은이 주어죠. 그죠? One of them. 오케이. y okay. 그들 중에 몇몇은 사업에 재능이 있어요. 자, 그들 중에 몇 명은 사업에 자질이 있어요. 자, 이랍니다. 주어가 뭐죠? 자, 그들 중에 몇 명, 은이죠. 그죠? 그러니까 몇명할때 some 선다 그랬죠. some. Some of them. 자, some of them.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들 대부분은 그의 연설에 감동받았습니다. 자, 그들 대부분은 그 대부분의 그들은 자, 주어죠, 그죠 자, most of them. 자, most of them. 그렇죠? 네. 자,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주어가 뭐죠? 자,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렇죠? 자, many of them. 자, 원래는 many people of them이라고 했죠, 그죠? 네. 자, 주어 만들기 됐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대제목 7 번이었죠. 네. 자, 영어의 구조 가운데는 자, 문장 맨 앞에 있다. 부사류들이 먼저 나오고, 본격적인 문장이 부사류 다음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러한 구조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 미리 인식해 두는 것이 그 이걸 배운 목적이에요. 예. 자, 자, 제가 우리말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기 어떤 부사류가 자, 주절, 그러니까 본 문장 앞에 사용된지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그는 영어를 잘해요. 자, 특히 그는. 자, 특히가 부사고 그는 영어를 잘해요가 본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자, 특히 (especially) 그렇죠? 또뭐 있죠? In particular. 자, especially in particular. 그렇죠? 자, 사실은. 자, 나는 나의 직업에 만족하지 않아요. 자, 사실은이 부사류죠, 그렇죠? 자 actually 그죠 actually 또 뭐죠 in fact in fact 그렇죠 예. 게다가 그녀는 모든 종류의 스포츠에 재능이 있어요 자 부설이가 뭐죠 자 게다가 그죠 예. in addition 자 in addition 예.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런 다음 우리는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자 and then, 자 and then, 그렇죠? 아. 자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회사에 입사하지 못했어요. 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부사죠, 그죠? 자, in spite of 플러스 명사류. 자, 기억나십니까?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nevertheless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in spite of his effort. 자, in spite of his effort. 자,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웃음> 자, 놀랍게도 그는 큰 돈을 우리에게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부사 어떤 게 써있죠? 놀랍게도, 자, surprisingly, surprisingly, 그렇죠? 예. 자 당신처럼, 어, 당신과 마찬가지로, 자 그는 공포 영화를 무서워해요. 자 당신처럼, 뭐 뭐처럼, 뭐뭐 같이 뭐 뭐와 마찬가지로 이러면. 자 like란 전체사를 쓴다 그랬죠 그죠 like you, like me, like them 자 이렇게 씁니다 그죠 에. 자 일기 예보에 따르면 자 내일 비가 올거래요 자 일기 예보에 의하면 뭐죠 자 according to plus 명사류 그렇죠 어, according to weather forecast 자 그렇죠. According to weather forecast, it's gonna rain tomorrow. 이렇게 하는데자 여러분들 이그이 패턴의 중요성은 사실 이그 본문장 앞에 오는 부사류, 그 사실 이 부사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 여러분들 이 부사류는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스피킹을 그 전개해 나가는데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게 되는데, 자 우리가 배운 요 정도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놓고, 자, 앞으로 한 개씩 한 개씩 그 부사류에 대해서 점자 점차적으로 우리 걸로 만들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가 발전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먼저 인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우리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류 플러스 전치사에서 복합동사구라고 배웠죠. 그렇죠? 복합동사구. 우리 형용사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형용사류에는? 자 형용사류에는?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자, 여섯 가지죠. 그죠? 예. 그 여기 복합동사구에 사용되는 형용사류는 사실 형용사나 형용사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쓰이는데, 그 현재 분사가 쓰일 때는 앞에 비동사하고 결합이 돼서 진행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죠? 예. 또 과거분사가 쓰일 때는 앞에 비동사와 결합이 돼서 수동형적으로 수동태 그죠 당하는 거그죠 당하는 게 수동태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그 복합동사구가 쓰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나는 나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자 어떤 복합동사가 쓰였죠 네 be worried about 자, 무조건 암기, 그죠. 구구단식으로 암기하셔야 된다. 그죠? 그죠? be worried about. 그 사실 여기 복합동사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뒤에 대, 그 대상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나는 걱정된다 이러면 그냥 I am worried 하면 돼요. 그죠? 그 나는 자, 나의 장래가 걱정된다 하면 I am worried about 이렇게 붙여줘야 돼. 요 About my future 이렇게 그, 그죠? 나는 뭐 영어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be interested in 이렇게 in까지 붙여줘야 되는데 만약 뒤에 대상이 안 오면 나는 그냥 관심이 있다. 자, 나는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I am interested까지만 쓰면 돼요. 왜냐하면 in 그 뒤에 대상이 안 오기 때문에 자, 영어 에 해당되는 에그 그, 그, 그 부분이 in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올 때는 전치사를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어, 그거 중요합니다. 자, 어떤 복합동사구가 쓰였는지 또 찾아보세요. 한국은 IT산업으로 유명합니다. 자, 주어가 한국이죠. 그죠? 자, 서술어가 복합동사구로 이루어졌는데 뭐죠? 네, 예, Be Famous For예요. 그죠? Be Famous For. 오케이? 자, 나의 직업은 자, 영화 산업과 관련이 있어요. 자, 어떤 복합동사가 쓰였죠? 자, be related with. 그렇죠? 자, 나는 피자가 질렸어요. 피자에 질렸어요. 자, 지쳤다. 자, 뭐죠? Be tired of. Be tired of. 그렇죠? 아. 자, 그것은 이러한 경우와는, 이 경우와는 달라요. 자, 어떤 복합동사구? 자, be different from. 그죠? be different from. 자, 여기 복합동사구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부사류 플러스 절, 이것과 마찬가지로 복합동사구도 여기에서 다뤄진 거는 사실 몇개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복합동사구로, 그, 형태로 만들어진 표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어, 앞으로 이제 영어를 계속 공부하시면서 한 개씩, 한 개씩 더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래.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나는 그들의 친절함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 이럴 때는 be impressed by. 그죠? 어. 나는 그의 뭐 책에 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러면 be very affected by. 뭐 이렇게, 그죠? 자, 그곳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면 be filled with. 예? 뭐, 야구는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라면 be popular with. 뭐, 이런 식으로 그 복합 동사구로 이루어진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 그,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 요 부분이 그 굉장히 한 66개 정도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어 관심 있으신 분은 사실 그,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어, 여러분들 계속 공부를 하시가 하, 해 가시면서 한 개씩 한 개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고합에 했던 게 뭡니까? 자, 다섯 번째 그 조동사 구와 동사 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사실 이 부분은 뭡니까? 사실은 서술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그죠? 서술어. 주어 다음에 오는 서술어. 그렇죠? 예. 그 서술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그 조동사 구도 있고. 그죠? 그 동사구도 있고 조동사구는 조동사 플러스 원형 동사, 그죠? 동사구는 그 동사류 플러스 투 플러스 동사, 그죠? 그 복합동사구, 그죠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 쓰인다라고 어,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되고, 그죠? 아. 자, 자 동사구에서 몇 가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는 다음 달에 토익 시험을 치기로 일정이 잡혀 있어요. 자, 여기 서술어에 어떤 게 사용됐습니까? 그는 다음 달에 토익 시험을 치기로 일정이 잡혀 있어요. 자, 서술어가 어디입니까? 자. 토익 시험 을이 목적어죠. 그죠? 그 치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 이게 서술어예요. 그죠? 그 be scheduled to take예요. 그죠? 자, be scheduled to, take. 그죠? 에. 자, 여기서 to는, to 부정사의 to예요. 그죠? 그러니까, be scheduled to 다음에 동사가 온 거예요. 복합동사구하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복합동사구는 be 러스 형용사류 플러스 전치사라고 래서 그죠?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옵니까? 명사류가 와요. 그죠? 근데, to 부정사 뒤에는 뭐가 오냐면, 자, 동사가 와요. 동사. 동사 원형이 오니까. 복합 동사구에 사용되는 전치사와 투부정사에 사용되는 투는 그죠. 투부정사의 투는 다르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자, 나는 자, 오늘 밤에 쇼핑하러 가고 싶어요. 자, 어떤 동사구가 사용됐죠? 자, 쇼핑하러 가고 싶어요. 자, 가고 싶어요. 자, 요게 스스로 부분이에요. 물론. 쇼핑하러 가고 싶어요. 이게 전체를 스스로 봐줘도 된다 그랬죠. 그죠? 어. 자, want to go. 자, 이렇게 어, 이 부분을 동사 9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죠? 에. 자, 또 질문 드려볼게요. 자, 그는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건좀 진행형적으로 쓰여있죠. 그죠? 현재 진행형. be trying to 동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 자, be trying to overcome. 그죠? be trying to overcome. 자, 그는 우리와 함께 가기를 주저해요. 망설여요. 자, 어떤 동사구가 쓰였죠? 자,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는 with us잖아요. 부사구고. 가기를 망설인다. 여기서술어죠, 그죠? 동사 구가 되면서 hesitate to go, 그죠? He hesitates to go with us.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우리 조동사구도 배웠어요, 그죠? 어, 조동사구. 자, 당신은 그것을 내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끝마쳐야 합니다. 자, 끝내야 합니다가 조동사구죠, 그죠? 자, 끝내야 한다 하는 거는 의무니까 have to. 자, 끝내 끝나는 거는 뭐죠? finish. have to finish. 그죠? that by tomorrow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죠? 자, 너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아. 자. 자, 이렇게 말한다면 자, 어떤 조동사가 쓰였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아. 자, 의무는 아니고 자, 강한 권유라 고 그랬죠. 뭐 하는 게 좋다. 이럴 때뭐 쓰죠? should, should study hard 이렇게 should study가 조동사 굽니다 그죠? 예. 자 당신은 영어를 배우는 게더 나아요. 자 비교죠, 그죠? 자 일본어를 배울까요? 영어를 배울까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게더 낫다. 자 이럴 때 had better 쓴다, 그죠? had better, 그죠? 자 had, had better learn, 그죠? had better learn이 조동사 굽니다, 그죠? 자, 우리 미래의 가능을 나타내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당신은 언젠가 영어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언젠가는 미래죠. 그죠? 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will. 자, will 다음에 can을 쓰는데 can을 못 쓰니까 will be able to speak. 자, 아, 스스로가 굉장히 커요. 그죠? Will be able to speak까지가 서술입니다. 그죠? 서술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이걸 배운 목적이었어요. 그죠? 그 앞에 이제 부정사나 동명사나 자 오형식 그죠? 어, 그리고 사품사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대제목이 몇개 나간지 아십니까? 자, 아홉 개까지 나갔어요. 아홉 개까지. 그다지 뭐 복잡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본 사품사 면처에 나갔죠. 또뭐 나갔죠? 오형식. 그죠? 다음에 동명사. 그죠? 또 다음에 투 부정사. 그렇죠? 다음에 이제 서술로를 이루는 요소들. 그죠? 조동사 구 자, 동사 구. 그렇죠? 어, 그리고 복합 동사 구. 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예? 아, 그죠? 뭐 그다음에는 또뭐 나갔죠? 자, 뭐 부사류 플러스 절. 그죠?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뭐 나갔죠? 주어 만들기. 그죠? 주어 만들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나간 게 9번이 뭡니까?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그러니까 이제는 자 앞에 배운 것들을 뒤에 이제 두개 문장. 그러니까 복문이에요.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는. 그 사실 여러분들, 그죠? 스피킹을 하거나 라이팅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이게 두개절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두개 절까지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두개 절까지 확실하게 이해해야만 그 절이 세 개가 되든 네 개가 되든 어,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두개 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뭐세개 절이나 네개 절이 나오면 너무 당황스럽게 되고. 어, 영어 자체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죠? 그 두개 절까지는 확실하게 내 걸로 어, 소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바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서 이제, what과 how, 자, 이 부분 그죠? 의문사 접속사, 에? 의문사 접속사 가운데 이제 그, who나 when이나 where, why 뭐 이런 것들은 뒤에 뭐가 안 붙는데, 와이나하우 같은 경우는 뒤에 뭐가 붙어서 의문사 접속사를 좀더그 분량을 좀더 크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사실 왔다 하면은 명사류가 자라요. 예. 그냥 이거 참고로 알게 계십시오. 왔다 하면은 명사류가 자라요. 예, 그러니까 를 들어서 이거뭐 이제 와 어떻게 해석되냐면, 무슨 혹은 어떤 이렇게 해석이 잘 돼요. 예, 어떤 그러니까, what kind of food? 이러면 그죠. 어. 무슨 종류의 음식 이렇게 해도 해석이 되지만,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세요? 자, 이렇게 할 때, 무슨이나 어떤 이렇게 해석이 잘 돼요. 사실은 what하고 동일하게 쓰이는 게, which라는 게 있어요. which. 자, which.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을 때, which라고 쓰는데, 사실은. what 하고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어, 자, 무슨 음식, 무슨 종류의 음식, 어떤 종류의 음식, 어, 이렇게 할때 what이 잘 쓰이고, 그 how 같은 경우는 저, 형용사류나 부부사류가 잘 써요. 형용사류나 부부사류가 잘 쓰이는데, 자, 요거 전체를 의문사 접속사로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 사실 저기 의문사 접속사와 의문사는 제가 다르다고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어, 그 의문사 접속사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 절과 절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고, 의문사는 문장 맨 앞에 가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죠? 어, 자 how 다음에는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잘아요. 그죠? 이 how는 사실은 이 뒤에 원래 how만 쓰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잘 쓰이는데, 그죠? how만 쓰일 때는 이렇게 어떻게 어?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고쳤나요? 이럴 때 어? 자, 자, 나는 그가 어떻게 그것을 고쳤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자, I don't know how he fixed it. 뭐 이렇게 쓰는데 자,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올 때는 자, 얼마나 뭐 이렇게 쓰입니다. 그죠? 어? 자, 우리 how old are you? 이러잖아요. 그죠? 어? 그 당신은 그 how old are you? 하는 거나, 당신은 얼마나 늙었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How old are you? 당신은 얼마나 늙었냐가, 당신 몇 살이세요? 자, 이렇게 뜻하는데. 그 how 다음은, how fast? 당신은, 당신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나요? 이러면, how fast can you run?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잘 쓰인다는 거. w h a t 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혹은 어떤? 이렇게 쓰이고, how는 어떻게 혹은 얼마나 뭐 뭐한 뭐 이렇게 잘 쓰인다는 거 어, 여러분 이거 참고로 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그 해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자 자, 나는 뭐 당신은 당신이 무슨 종류 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할때 Can you tell me what kind of food you like? 이거 배웠죠. 그죠? 어. 자, 당신이 자, 어느 학교, 어떤 학교, 무슨 학교를 졸업했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 Can you tell me? 자, 이것도 사실 사형식이에요. 그 그죠? 간접 목적이에요. 어. Can you tell me? 자, 무슨 학교 이러면 어떻게 돼요? What school이에요. What school. 어떤 학교? 그죠? 자, 요거 전체를 의문사 접속사로 봐 줘야 돼요. 그죠? 완만 의문사 접속사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이 강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죠? What school. 자, 누가 당신이 무슨 학교를 졸업했는지 자, 졸업하다라는 거는 사실 2번 동사, 2번 동사. 우리 1번 동사, 2번 동사 배웠죠. 그죠? 이번 동사는 기인 동사라고 했어요. 뒤에 전치사가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동사. 그렇죠? g r a d u a t e 자, 학교 졸업한 거는 과거잖아요. 그죠? Graduated from 이렇게 쓰면 됩니다. Graduated from. 그죠? 아. 자, Can you tell me what school you graduated from? 자, g r a d u a t e from 이번 동사예요. 자, 2번 동사는 긴 동사라 그랬습니다. 왜? 뒤에 전치사가 따로 오기 때문에 길어졌잖아요. 그죠? 자, 어. 1번 동사하고 2번 동사 조금 구분되십니까? 자, 뭐 나는, 저, 뭐, 동국대학교에 다닌다 이러면, 자, 동국대학교 에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올것 같은데 사실은 그 attend 뒤에는 전치사가 안 와요. 그러니까 I am attending 동국유니버스터 이렇게 하지. 그죠? I am attending 뭐, 투나 인이나 이런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1번 동사라고 해요. 전치사가 와야 될것 같은데 안 오는 동사. 그 1번 동사예요. 사실 여러분들 영어를 공부하면서 1번 동사, 2번 동사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 뭔가 동사 하나 그냥 외웠다고 해서 그게 바로 스피킹에 혹은 라이팅에 적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이 동사의 속성을 조금씩 점점 더 깊이 있게 알아줘야만 그죠? 그 사실 일례로 go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죠? 어? 당신 어제 뭐 어디에 갔었어요? 이러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답변해요. 뭐 I went to 인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I went 인천. 자, 사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립니까? 나는 인천에 갔었다니까. 그렇죠? 그거 이대로 해서 가면 나는 인천을 갔었다잖아요. 사실은 인천에 갔었다가 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어, 자 원래 저 go는 사실은 2번 동사예요. 네? 항상 go 다음에 to가 와야 돼요. 그죠? went to 이렇게 와줘야지. I went 인천이란 말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어. 그분 사실은 그 이렇게 사용하실 분은 한국말을 지금 틀리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나는 인천에 갔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표준적인 한국말이지 나는 어제 인천을 갔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 한국 사람끼리는 알아들어요 그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사실 틀린 거예요 그죠 어, 그, 그 부분 이해되십니까 자 can you tell me what school you graduated from 자 이렇게 그죠 어, 여기 that, 원래 대신인데대 that 자리에 의문사 접속사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의문사가 맨 앞에 가면 주어 동사가 자동적으로 바뀌죠. 그죠? 그, 알고 계신 분들 많겠죠. 그죠? 예. 자, 이것도 해석 적어 두십시오. 자, 당신 나에게 무슨 학교를 졸업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예. 자. 또한번 볼까요? 자, how 해서, how, 원래, I'm not sure how he fixed it. 하는 거, 우리 배웠죠. 그죠? 어. 나는 그가 그것을 어떻게 고쳤는지 확실치 않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I don't know where 하고 I'm not sure 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죠? 어. 나는 그녀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러면. 자, 모르겠다 하면 I don't know죠. 그죠? 어. 자, 일반 동사의 부정은 이 조동사 두를 씁니다 그죠 예, 이거 조동사라 그래요 자, 두는 원래 일반 동사로도 쓰이고 조동사로도 쓰여요 일반 동사로 쓰일 때는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조동사로 쓰일 때는 뜻은 없어요 뜻은 그냥 기능만 존재하는 거예요 기능만 그죠 기능만 있지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문을 만들어줄 때 이렇게 두 조동사를 쓰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죠 I don't know 몇 살인지 얼마나 늙었는지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how old 이게 의문사 접속사예요 누가 그녀가 자, she is예요 그죠? 자, 당신 몇 살입니까? 이러면 How old are you?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 당연히 B 동사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 스무 살입니다 이러면 I am 20 years old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I am 스무 살이다 이러니까 그죠? 어, 요렇게 씁니다. 그죠? I don't know how old she is. 자, 주어 동사가, 주어 스스로 위치가 안 바뀐다는 거, 요거 잘 보세요. 자, 자 내일 뭐, 자 나, 내일 재부도, 제부도, 어, 제부도 해석장님 맞죠 그죠? 재부도에 가기로 했는데,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러니까, 아, 난, 자, 거기가 어, 그것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죠? 예. 자잘 자, 모르겠다. 자 I am not sure. 자 sure 하는 거는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자 확실한, 분명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확실한 혹은 분명한. 아, 확실하지 않다. 아까 그러니까 이 확실하다, 이러면 be sure. 그죠? 에.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어. 자, 얼마나, 자, 시간을 묻는 거예요. 또, 한 시간이 걸리냐, 두 시간이 걸리냐. 그,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니까, how l o n g 이에 how long. 그죠? 에. how long it takes. how long it takes. 이렇게 쓰는데, 자, 시간이 걸리는 걸 take 한다고 래요 어. 뭐, 5분 걸린다, 이러면, It takes five minutes. 이렇게 하고, 그죠? 어, 10분 걸린다면, it takes 10 minutes.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에? 자, 자, 요거는 사실은, 자, 거리를 나타내는 가주예요. 가주. 그죠? 어, 무생물주예요. 무생물주어. 우리 무생물주어에 어떤 게 쓰인다 그랬어요? 무생물주어에? 무생물주어는 사실 있을 쓰는데, 어떤 경우에 쓰인다 그랬어요? 뭐, 시간. 그죠? 거리. 자, 여기서 거리를 나타내 시간, 거리. 예? 그것도, 때. 뭐, 날씨. 그죠? 뭐, 우리, it's, it's five o'clock. 이라 하잖아. 지금 이제 what time is it? 이라 하잖아. 그죠? 자, 전부 다 여길 때 무생물 주어, it을 씁니다. 그죠? 그리고 거리를 나타내는 무생물 주어입니다. I'm not sure how long it takes. 이라면, 나는, 자, 자, 사실, 이시 무생물 주어고, 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됐죠? 자, 그거 얼마입니까? 자, 이럴 때, how much is it? 하죠. 그죠? how much is it? 자, 우리 물건을,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왔을 때, 자, 그거 얼마입니까? 이럴 때, 그죠? 자, 당신 나에게 그것이 얼마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이러면, 자, can you tell me? 자, 이것도 사형식이에요. 그죠? 간접목적이에요. 자, how, how much it is? 자, how much is? 자, 요거는 있음 가짜 조각 아니에요. 진짜 그것,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어. 무생물 주어일 때는 분명한 어떤 해석이 없어요. 사실, 날씨, 그 날씨를 나타낼 때, 뭐, 오늘 벨이 어, 무척 덥다 이러면, It's so hot today. 뭐, 이렇게 하죠. 뭐, 그 요즘 노래도 있죠. So hot. It's so hot, so hot today. 이러면, 자, 오늘 무척 덥다. 자, it's은 뜻이 없어요. 예, 오늘이라는 게 뒤에 지금 today라고 붙여줬기 때문에, it's은 그냥 무생물주예요. 날씨를 나타낼 때. 자, 이건 뜻이 있습니다. 그죠? 당신 나에게 그것. 자, 이건 뭐, 가방도 될수 있고, 옷도 될수 있고, 하여튼 그 지칭하는 대상이에요. 그것이 얼마인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how much? 사실 어디에 How much money? 요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How much money it is? 자 이렇게 사용하는데 자,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귀찮다 이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생략해버린 거예요. How much it is? 어, 이렇게 씁니다. 자요 어, 의문문이죠, 그죠? 의문문이니까 자이 주절 요 부분이 주절이에요, 그죠? 요 부분이 주절이니까 주절이 의문문이면 의무문이 되는 거예요. 종속절이 의무문이라고 그 의무문이 되는 게 아니고 주절이 의무문이라야 의무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다음 자, w weather 자 자, w h 배웠죠. 그죠? 어, 의문사 접속사 아, 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가운데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뭐죠? that. 그리고 의문사 접속사 여섯 가지. 그죠? 다음에 whether라는 게 있다 그랬죠. whether가 뭡니까? whether o r not 이렇게 쓰이면서 뭐뭐 뭐 인지 아닌지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어. 이것도 이제 세 번째예요. 그죠? 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세 번째. 자. 자, 나는 그가 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다. 자, 이럴 때 어. 자, I'm not sure. 자, 이 3번이 w e a t h e r 예요 그죠? 어, weather, w e t h e r 해서 or not 이렇게 잘 쓰이는데, or no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어,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I'm not sure. 자, weather. 그 날씨 weather하고 거의 발음 동일해요. 자, weather. He will come. 미래죠, 그죠? He will come or not. 자, or no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여기서 whether가 명사제를 이끄는 접속사가 돼요. 오케이, 자. 자, 나는 그가 올지 올 건지 안올 건지 잘 모르겠다. I don't know where라고 똑같다 그랬죠. I don't know where. 오케이, 나 그가 여기에 올 건지 안올 건지 잘 모르겠다. 아, 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게 왜 목적절이 됐는지를, 어,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나는 그가 여기에 올 건지, 안올 건지를, 목적격 조사가, 사실은, 희미하게나마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올지, 안올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됐지만은, 사실을, 이란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목적, 어 앞에는 분명히 비동사가 옵니까? 일반 동사가 옵니까? 목적 목적 어 앞에는 목적어 앞에는 반드시 일반 동사가 와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여기 비동사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비동사가 와 있어요. 비동사가 오면 사실은 이형식이죠. 그죠? 비동사가 오면서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오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 보면 문법적으로 보면 비동사 다음에 쉬워 쉬어 슈어, 가기 하는 게 확실한 뭐 분명한 이라서 형용사라 고 그랬어요 그죠 예그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사실 이 형식이에요 그죠 어 근데 비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는 게 아니고 보호가 와야 되고 근데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뒤에 분명히 보호가 와 있어요 보호가 그렇죠 맞죠 그죠 어 근데 자 우리가. 이론적인 것과 그 실제적인 거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걸 해석해 보면,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잘 모르겠다. 이거는 I don't know well 이라고 했죠. 그죠? I don't know well. 에이? 자,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모르겠다 해서 비동사적인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기서 비동사적인 냄새가 안 나요. 잘 모르겠다. 이거는 일반 동사로. 기능, 문법적으로는 이게 분명 이 형식이고,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왔고, 보호가 왔지만은, 기능적으로 봐서는 이거 전체를 그냥 일반 동사 취급해준다는 거예요. 일반 동사 취급해준다. 그러니까 뒤에 목적 목적 절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좀그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 이걸 받아들이시라고 말씀드린 거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어 이거 왜 비동사가 쓰였는데 왜저 그때 장코치가 뒤에 이게 지금 명사절이고 목적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했었지라고. 의아해 할까봐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퍼펙트하게 뭔가를 마스터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어. 하나씩 하나씩 이해의 정도를 높여 가시는 게 우리의 공부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 자, 실제적인 부분과 이론적인 부분은 그 실생활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 문법적인 것과 실제 상황이 분명히 비동사가 쓰였지만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일에서 이걸 그냥 일반동사와 취급해 준다. 자, 요거 자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자, 들어보셨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면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1, 2, 3번. 자, 웨더. 외드. 3번이 웨더죠. 그죠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죠?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자 관계대명사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확실하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적인 그 접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놔야 돼요. 그죠? 예.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주로 그 종속절에서 목적어나 보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해석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주절과 종속절 간의 해석의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꼭,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죠? 아, 자, 나중에 그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저거 배울 텐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해석의 원칙이 없어요. 주절을 먼저 해석해도 되고 종속절을 먼저 해석해도 되고. 그죠? 종속절을 먼저 해석해도 되고 주절을 나중에 해석해도 되고. 또 위치에 제한이 없어요. 부사절은 종속절이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 주절이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 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확실히 구분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자 우리 다음은 자 10번인데 자 10번에 들어가기 전에 아, 여러분들 우리 저 우리 동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실 서술어적인 부분이 자, 영어 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80%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서술어가 이걸로 전부다가 끝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 대략적으로 아, 어떤 것들이 서술어를 이루느냐라고 우리가 자, 미리 인식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네? 오케이. 자. 우리 왼쪽에다가 한번 적봅시다 왼쪽에다가. 어, 왼쪽에다가 한번 적보겠습니다 자. 자, 우리,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씩 조금씩 운을 띄워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번에 오늘 좀 확실하게 한번 해봅시다. 동사류의 자, 해석 방법. 자, 동사류의 해석 방법.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자, 우리 처음에 보세요. 비동사. 자, 우리 지난, 어, 몇강 전에 분명히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그죠? 비동사라는 건 뭡니까? 그 사실 주어의 상태예요. 그죠? 주어의 상태. 뭐, 아름답다, 예쁘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뭐, 학생이다, 선생님이다. 이게 전부 다 주어의 상태그든요 그죠? 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어의 상태라는 거. 예문하 한번 들어봅시다. 자, 비동사의 뜻은 뭡니까? 비동사의 뜻. 뭐, 뭐, 이다. 그죠? 예. 뭐, 뭐, 있다. 어, 자, 있다. 자, 이렇게 해석됩니다. 어, 이다가 중요하죠. 그죠? 이다. 자, she is beautiful. 자,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자, she is beautiful. 자, 아름답다잖아요. 아름다운, 그죠? 아름다운이다. 그러니까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렇게 한다. 그죠? 자, 이게 상태예요. 상태. 자, 자 그는 학생이다. 이러면 he is a student잖아요. 자,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뭔가 하면 회사원이 아니고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어. 상태예요. 그죠? 자, 비동사는 이 e 형식을 잘 이루죠. 그죠? 자, 이 부분 우리 확실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그죠? 어. 알아두 드는 게 좋습니다. 그니까요 사실 의문문을 만들면 이제 he 자, 주어 동사 주어 서술 위치가 바뀌죠. 그죠? Is he a student? 자, 이렇게 is she beautiful? 자, 이렇게 씁니다. 그죠? 어, 우리 의문문에 대해서 나중에 또 배울 텐데. 자, 요거, 요거 일단 기록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자, 두 동사. 자, 두 동사가 결국 은 일반 동사. 그죠? 어, 일반 동사고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낸다 그랬죠. 일반적인 사실. 사실 동작이 포함된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했는데, 자, 요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 봅시다. 자,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자, 뜻은 뭐죠? 자, 뭐, 뭐, 하다. 하다가 두의 뜻이에요. 그렇죠? 예. 하다가 두의 뜻입니다. 자 일반 동사 하다, 먹다, 자다, 마시다, 뭐 꿈꾸다, 그죠? 이게 하다라는 뜻이 자 일반 동사 돼요. 사실은 여기서 제가 왜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는가 하면 일반 동사와 진행형을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진행형이라는 것은 진행형이라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잖아, 그죠? 에? 진행형이라는 건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인데 현재 분사라는 것은 일반 동사 플러스 ing, ing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동사만 쓰이는 경우하고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가 쓰이는 경우는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그 말하는데 있어서 내용 자체가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국 분들이 스피킹 하시면서 이 부분을 잘 구분을 못하시는 거것서 제가 여러 차례 목격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이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일반 동사 그냥 질문을 한번 드려 봅시다. 자, 당신은 일요일에 보통 뭐하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적어 봅시다. 자 what do you usually do? 자 on Sundays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on Sundays는 부사구죠. 그죠? 그죠? 네. 시간을 나타내니까 시간 부사요. 자 당신은 보통 자여기 보통이라는 게 부사예요. 부사. 일요일에 무엇을 하세요? 자, 우리 아직 의문문 안 배웠어요, 그죠? 아, 그냥 이렇게 할 때, 자, 요거는 조동사고 의문문을 만드는 조동사고, 요거는 일반 동사예요. 의외로 복잡하죠, 그죠? 당신은 일요일에 보통 뭐하세요 자, 부사는 위치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뭐 유저리 같이 그러니까 앞에 가도 되고 뒤에 와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올 때는. 수식해주는 말, 꾸며주는 말 가까이에 위치시키는 게 부사의 위치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보통, 자, 당신은 보통, 자, 꾸며주는 말 가까이에 붙이는 거예요. 이로에 뭐 하세요? 이럴 때, 자, 일반적인 사실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동작이 진행되고, 그, 진행형이라고 하는 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자, 이럴 때, 그럴 때는, what are you doing? 예. What are you doing? 그죠? 네. 자, 요게, 자, 요게 뭔가 하면, 자, 일반적인 사실이야. 그죠? 어,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하는 건 당신은 보통 일요일에 뭐 하세요? 그게 평상시에 뭐 하냐? 일반적인 사실이고, 자,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now?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당신은 지금, 자, 요 부사죠.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 됐어요.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예요. 그죠? 예? 예, 비동사고요. 현재 분사잖아요. 그죠? 예. 그 그러니까 진행형을 의무문을 만들어주면 비동사만 앞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What are you doing now? 이러니까 뭐, I am watching TV now. I am learning English now. 뭐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죠? 어. 자 여기서 다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당신 일요일날 보통 뭐하세요? 가만, 어? 뭐 I usually 자 stay at home. 자 우리 stay at home 배웠죠, 그죠? 집에 있다, 집에 머물다. 어. 그러니까 나는 보통 이 부사예요. 어, 이것도 부사 구죠. 나는 보통 집에 머뭅니다.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다 그랬죠, 그죠? 어, 의역하면, 자,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거야, 일반적인 사실. 근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러면, I am staying at home. 이러면, 나는 지금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진행형적으로 답, 답을 해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또 일반적인 사실은 또 과거도 있어요. 그죠? 자, what did you do yesterday? 당신 어제 뭐 했습니까? 자, 당신 어제 뭐 했습니까? 이러니까 사실 이건 조동사예요. 예? 자, 두가 조동사, 그 의무문을 만들 때 자, 일반 동사는 그 자리에 두고 조동사 둘을 앞에 보낸다는 원칙이 있어요. 어, 나중에 배울 텐데, 어, 요거는 일반 동사, 그죠? 자, 당신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이러면 과거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어, 답변해 봅시다. 나 어제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러면, 자, 만나다는 meet니까 과거는 met. 그죠? I met someone yesterday. 자, 나는 어제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진행이 아니야, 진행이.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려보는 겁니다. 그죠? 어. 자, 이거 한번 일단 적어두시고, 자,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진행형은,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행형과 지금 이 부분의 중요성은 진행형과 일반 동사는 의미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주지시켜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진행형은 사실은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 있어요 현재 진행형 혹은 과거 진행형이 있어요. 사실,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면 되고, 과거 진행형은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은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자, 지금 물어보는 거고, 어? 내가 어제, 제가 어제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당신 어젯밤에 뭐 하고 있었나요? 이러면, 자, 과거의 진행을 나타낸 거예요. 오케이? 자. 영어를 한번 들어봅시다. What are you doing? 자, what are you doing now? 이러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진행형이에요. 그죠? 어, 답변해 볼까요? 자, 난 지금 TV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I am watching TV now. 자, now.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진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당신이 일요일에 보통 뭐하세요? 아까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자 할때 나는 보통 집에서 TV 봅니다. 이러면 I usually watch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죠? 일반적인 사실이니까. 그 보통 일요일에 뭐하세요? 이러니까, 그죠? 진행과 일반적인 사실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지금, 지금 뭐하고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진행형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어, 내가 어제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당신이 어제 뭐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당신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자, 과거 진행형이기 때문에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at that time? 자 At that time이 그때 그때 당시에, 자, 이게, 그때에, 뭐, 그때에, 자, 요렇게, 그때 당시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죠? 자,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죠? 어. 이 과거 진행형이거든요? 어, 과거 진행형이니까, 자, 나는 그때 책을 읽고 있었다. 어, TV를 보셨다. I was, I was watching TV. at that time 자 이렇게 답변하면 되죠 그죠? I was watching TV at that time 이러면 나는 그때 TV를 보고 있었다 보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그리고 우리가 일반 동사는 해석이 다르다는 거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또 우리 진행형은 해석이 어떻게 돼요 진행형은 해석이 에? 진행형은 해석이 자, 현재와 과거로 구분되잖아. 그죠? 어. 진행의 해석이 현재일 때는, 뭐, 뭐, 하고 있다야. 자, 일반 동사형의 두의 해석은 어떻게 된다 했죠? 뭐, 뭐, 하다야. 하다. 하다와 하고 있다는 다른 거예요. 하고 있다는 진행형이고, 하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 당신 밤에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난 잠잔다. 자, 일반적인 사실을 할 때, I sleep이고, 그죠?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면난 잠자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 잠자고 있다 이러면 I am sleeping now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 하고 있다 하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한국분들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요. 근데 하고 있다 이러면 어, 하다 하고 하고 있다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인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다는 하고 있다를 더 자주 사용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좀 흔하지 않아요. 그죠? 어, 느껴지십니까? 나 지금 TV 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나 지금 TV 보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아, 일반적으로. 저, 요거는 어떻게 돼요? 뭐뭐 하고, 과거니까 하고 있었다. 자, 요거 해석 차이가 미묘해요. 그죠? 자, 사실은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은 한국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어. 있다와 있었다. 어짜 요게 과거를 나타내고요. 그죠? 에. 그리고 또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뭐 중이었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게 과거 진행형이에요. 과거 진행형. 자, 일반 동사형과 진행형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꼭 받아들여 주십시오. 예. 자, 이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주된 목적이 그거일지도 몰라요. 자요 진행형도 분명히 그 스스로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일반 동사도 당연히 스스로에 사용되고 우리가 스스로에 사용되는 게또 뭐가 있냐면 완료형이 있어요, 완료형이 그 현재 완료,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자 현재 완료, 과거 완료가는데 우리 과거 완료는 취급하지 마십시다. 그, 여러분들 현재 완료를 먼저 제대로 받아들여줘야. 그, 그 과거 완료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자, 과거 과거 완료는 일단 접어두고 현재 완료를 그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현재 완료는 자, 현재 완료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 설명했는데 원래는 네 가지 용법이 있어요. 어, 그죠? 뭐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뭐 이런 하여튼 네 가지 용법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잊어버렸어. 제가 답변 못했던 기억인데 그죠? 완료 계속 경험 결과예요. 그죠? 네 가지인데 그걸 다알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만 너무너무 자주 써요. 현재 관련은 계속과 경험이 굉장히 잘 써요. 계속, 어, 계속 경험, 용법이 굉장히 잘 써요. 용법들 중에, 네 가지 용법들 중에 두 개가 굉장히 잘 쓰이는데, 자, 요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나 하면, 자, 뭐뭐 해왔다 자 일반 동사의 두의 해석은 어떻게 돼요? 뭐뭐 하다죠 그죠? 진행형의 해석은 뭐 어떻게 돼요? 뭐뭐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현재 완료의 해석은 뭐뭐 해왔다 자 이거는 계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속 에? 그리고 뭐뭐 해본 적 있다 요거는 경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경험. 자, 구분 되십니까? 계속이라는 거는, 자, 내가 지난달부터, 너 언제부터 영어 배웠냐, 이라니까. 내가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자, 우리말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배워왔다. 자, 요게 현재 완료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라는 거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 일어났는,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 완료라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계속이라는 거는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거야. 나는 지난달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다. 배워왔다. 이게 현재 완료의 계속이에요. 오케이? 해본 적 있다라는 거는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 호랑이 본적 있냐? 이러니까 언제 봤는지는 몰라 만약 어제 봤었다 이러면 과거에요 과거 자, i saw a tiger yesterday 이러면 나는 어제 호랑이를 봤었다 이러면 과거인데 나는 호랑이를 본적 있다 이러면 언제 봤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i have seen a tiger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 my life 이러면 내삶 내내 중에 호랑이를 본적 있다 have seen 현재 완료를 쓴다는 거야. 그죠? 어.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자, 기억해 두시고, 예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3년 동안 영어를 배워왔다. 이러면,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잖아요. 그죠? I have learned. 자,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예요. have 플러스 과거 분사. 그죠? 아시죠? 그죠? I have learned English.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for three months. 자, 3개월 동안. for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동안이라고 사용돼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동안. 자, 뭐뭐 위하여도 사용되죠. 그죠? 어. 목적을 나타낼 때뭐뭐 위하여. 어, 위하여. 사실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하고 포하고 기능이 똑같아요.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도 뭐뭐 위하여 뭐뭐 하러 자, 뭐뭐 하러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투 부정사의 부사 적 용법이 쓰였다. 그렇죠? 그죠? 요게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영어를 배웠다. 배워 왔다. 이렇게. 계속이 그런 계속. 그렇죠? 어. 나는 그를 전에 만나 본 적이 있다. 과거의 어떤 정확한 시점을 지정해 주면 막 어제나 지난 주나 이렇게 딱 과거라고 그 지정해 주면 그거는 과거야 일반 일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현재 완료라 그래요 두리뭉실하게 오케이 딱 언제 딱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어. 그 나는 전에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죠? 나는 전에 그를 만나본 적이 있다. I have met him. 자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예요. Meet의 과거 분사. Before. 자 여기서 before가 전치사로 사용됐어요. 예, 전에. 자요 부사로 사용됐어요. 부사. 사실 전치사는 부사 부사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거든요. 자 전치사는 부사격 의미라고 우리 배웠죠, 그죠자 네. 나는 전에 그를 만나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해석. 요거는 어떻게 보면 경험이에요. 경험. 자, 구분 되십니까? 요거는 계속이고 요거는 경험이에요. 자, 하나 더 써봅시다. 자, 나는 그것을 몇 차례, 몇번본 적이 있다. 자, 경험을 한번 써봅시다. 자, 보다가 뭡니까? I have C죠. 그죠? C의 과거 분사가 C이니, 그요 그것을, 이러면, it이에요. 그죠? 네. 자, several times. 자, 한번이러면 one time. 두번 하면, two times. 세번 하면, three times. 이렇게 하는데, 몇 번이라면, several times. 이렇게 해요. 어, 이게, 몇, 어, 몇몇의. 자, several도 어떻게 보면, some하고 비슷해요. 어, 몇 차례의. 어, 몇 번. 그것을 본 적이 있다. 자, 요게 현재 완료 경험이에요. 경험. 자,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그것을 몇 차례 본 적이 있다. 자, 요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현재 완료도 스스로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물론, 당연히 과거 완료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 스스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자,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현재 완료 있고, 그죠? 진행형 있고, 그죠? 그냥 일반 동사도 있고, 그죠? 조동사구, 동사구, 복합동사구. 그죠? 또 수동태도 있었죠? 그죠? 수동태. 자, 그런 것들이 서술로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인식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로 퍼펙트를 추구하지 마세요. 완벽주의라는 것은 사실 언어를 배우는 데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말, 한국어 대백과사전 펴놓으면 여러분들 한국말 다어다 아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몰라요, 그죠? 아무도 근데 여러분들 보고 한국말 못한다는 말 아무도 안 하죠, 그죠? 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퍼펙트를 추구하지 마세요. 그니까 스스로의 이런 부분들이 사용된다는 거 인식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요, 요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자, 우리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제는 그 한강, 새로운 강의를 들을 때 보통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너무 빠르게 이렇게 잡지 마시고, 어, 끝까지 우리 한번 잘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